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연이읍 중명리에 있는 촌집 매매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문을 매매할 주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대문입니다. 집 앞쪽에는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택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보이네요.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예쁜 꽃이 보입니다. 담장 안쪽도 보입니다. 텃밭도 조금 보입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 텃밭도 보입니다. 하우스도 보입니다. 마당과 주택입니다. 조그만한 화단과 대문입니다. 마당에 큰 감나무도 있고 동백을 씁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루입니다. 집안은 대체로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방입니다.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방입니다. 마루입니다. 방입니다. 다른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창고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지붕입니다. 지붕은 칼라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입니다. 시원하게 보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430제곱미터 13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수도는 호왕시 수도가 들어옵니다. 주택은 100제곱미터 30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마루 다용도실 기름보일러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 방향은 안방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입니다. 주차대수는 이응대이나 실제로는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마당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면적 60제곱미터 약 18평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도 없습니다. 매매금액은 집값은 없고 땅값만 1억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9 5 등록번호 4202-2236 전화 0 1 0 2 4 8 7 0 0 1 5